라고 우리는 예, 그렇게 생각하죠 예. 고혈압 치료 고혈압약이 치료약 맞죠 아 고혈압... 그런데 고요 그건 계속 평생 먹어야 되잖아요 중 때까지 안 먹으면 안 되는 예, 거죠 예, 예, 예. 그건 치료라는 개념을 예. 어떤 상태로 유지해주면 그것도 음. 치료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양압기는 수면무호흡이 얘를 쓴다고 해서 수면무호흡이 나아지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건 아니고 쓰고 있을 동안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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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뭐 1년에 뭐 20만원 넘으면 10년을 쓰면 결국 그것도 200만원 넘는 거네요 네. 그리고 정부에서 어그거에한 4배 정도를 부담해주잖아요. 3, 4, 4배를 음. 그러면 그 사람한테 200만원 곱하기 4배면 은한돈 천만원 가까이가 그양 학교 사람을... 하나 가격이에요? 10년을 쓴다 10년을 쓰는 가격인 네. 거잖아요. 네. 허, 그러면 언뜻 생각하면 어. 굉장히 비싼 거네요, 이 기계 자체가. 아니, 계속 그러니까 살려고 생명, 그렇죠. 생명을 생명을, 생명을 바꿀 수 없는 거니까. 힘 아, 그렇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. 죽어도 못 쓰겠다. 내가 어. 이대로 죽으면 죽었지. 그런 음.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. 한7 8 8 0는 대부분 음. 힘들다 못죽겠다 아.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. 그리고 예전에.